양복이 한 글자를 들어간다고 아주 고급옷시에요 이거 맞춤으신 것 같습니다, 맞춤. 네, 이 양복이, 양복 원단이 좋아서 선배한테 옷을 얻을 때 옷을 한 글자를. 자극을 한번 들을 건데요. 지금, 그 양복이 원단이 좋아서 선배님한테 옷을 얻었대요. 근데 이분이 상동은 굉장히 좋은데, 이거 워낙에 큰 옷이에요. 상동은 좋은데, 가슴이 나아시네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옷을 어떻게 뜯어서 고치는가. 기장은 한 5cm 줄일 거고요. 소매 기장도 1cm 줄일 거고. 요즘은 팔통도 좀 맞게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도 맞게 있고, 너무 커서. 그걸 보면은 한 2cm 정도 줄이게. 이렇게. 그리고 이자체의 품을 보면은, 뒤품도 이렇게 큽니다, 이렇게. 뒤품도 줄일 거고요. 삼동도 네, 줄이는데, 이쪽에서는 뒤판을 다 줄일 수 없어요. 사이바에서 이렇게, 그냥 적은 소매에서, 적은 몸판에서, 이쪽으로 줄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쪽 안쪽으로 뜯어가지고 하든가, 아니면 여기다 다 틀어 하나 잡아줘도 됩니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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백화점에서 옷을 고친다든가 수선집에서 옷을 고친다든가 대부분의 옷 고칠 수 있는 기능자분들이 남자분보다는 여자분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남성복에 대해서는 잘 몰라요 그러면 제 영상을 보면은 확실하게 알수 있으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꾸준하게 좀 보시고 마음에 드신다 하면은 좋아요 옷을 보면은요 이렇게 큽니다. 지금. 그러면 이제 순서대로 이렇게 하면 되겠죠. 뜯을 때도 순서적으로 뜯어야 돼요. 기장 표시해주고요. 혹시 작업하다 보면 깝빡까빡 하거든요. 사람이다 보니까 표시해놓고 이건 일단 뜯어내야 빼내고 여기를 표시를 해줘야 되겠죠. 얼마만큼 줄여야 되는걸 알아야 되니까 삼장만 하는 거예요. 삼공도 줄인다는 얘기죠. 표시해줘야 를 되겠죠 이렇게. 기장도 한짝 뺍니다. 기장 시작 뺍그렇죠 근데 제가 하는 순서대로만 하면은 리폼 하는데는 제일 빠를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는 방법대로 한번 따라서 해보시면은.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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이 정도 줄 거거든요. 여기서 에이 정도. 지금 사진을 보면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사진이 좀 틀어졌는데. 이게 앞판이고요. 이게 뒷판인데. 스마트폰이 흔들려가지고 이렇게 된겁니다 조금 더 해야 될것 같아요. 여기서 할 때는 잘 뒤쪽으로 빼주면 됩니다. 이렇게. 근데 지금 너무 지금 좁은 것 같죠? 근데 여기를 보면 안 좋습니다. 그대로 가도 됩니다. 그럼 시접은 이치를 줍니다 이렇게 시접 2이치를 주고 두 장이 두꺼워서 한 번에 자르기가 힘들어요 한 장씩. 그럼 이제 뒤판을 잘라야 되겠죠. 이런 경우는 이렇게 해서, 이렇게 표시했으니까 빼도 됩니다, 이게. 사이드니까 얘가 맞아야 되겠잖아요, 지금. 그대로, 잘 모르겠으면은, 이렇게 각자로 그려가지고 하면 됩니다. 자를 때게. 저 같은 경우는 그냥 잘라버리는데. 뒤편하고 앞판하고 지금 정리가 된 거죠? 스테이처가 나셨잖아요. 그 뜯어야 됩니다. 그래야 시접 정리를 할 수가 있어요. 여기를 조금 이렇게 따줘야 됩니다. 3cm정도 따주고요. 이쪽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져야 되는데 안 가지잖아요 지금 이거 때문에 스태치 때문에 이런 경우는 맞춤은 이것이지 조금 그렇습니다. 시접을 정리해 줘야만이 나중에 안마이를합봉할 때에 곡선이 제대로 나오거든요. 아, 른게두 사람이 한 번에 이렇 수가 없습니다. 위에서부터 자연스럽게 박아 놔둘 수가 있잖아요. 그럼 이제 반대편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오라 쪽으로 이그 아래가 똑같아야 되잖아요, 지금. 그래서 이 곡선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나중에 박을 때게, 이렇게 딱 4분의 1로 해서 딱 박으면은 곡선이 이쁘게 나옵니다. 그러면 이제 나중에 안마이달해줄 때게, 그고로시라고 그러죠? 이박을줄때 여기가 이쁘게 나와요, 곡선이. 그렇지 않으면 이쁘게 안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먼저 뜯기 전에, 여기를 이렇게 해주면은 작업이 좋아요, 나중에 참작을 하면. 이거 없어지는 것은 초자고는, 분자고는, 물을 뿌리면은 물을 묻히, 치솔을 다해가지고 물을 묻혀주면 없어집니다. 나중에 작업하면서 참작을 해라고 지금 이걸 표시라는 거예요. 트임선 어디까지인가? 물라도 마찬가지입니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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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쩔지 모르니까 해영하고 있습니다. 저는 할필가 없는데요. 원하는 데한번해볼게요오시는 것이 는 이렇게도 보고 저렇게도 해보다보니 끝이 없습니다. 한 40년을 했어도 하다보면 또 새로운 걸 발견하거든요. 양복 맞춤집에서는 이 리폼을 못할 거예요.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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가지고 이렇게 해야 되거든요. 그렇게 안 하고 그냥 이렇게 하겠습니다. 저는 6인치 위장으로 해가지고요. 여기서 6인치 4분의 1 정도. 6인치 4분의 1. 그냥 다투로 잡아보겠습니다. 그만큼 잡아줘야 되겠죠, 1인치 4분의 1. 1인치 4분의 1. 6인치. 그 이렇게 박는 거잖아요, 지금. 이렇게 다 틀다 틀이 잡아버리겠습니다. 그러 이제 어떻게 나오는가 한번 보십시오. 훨씬 더 낫습니다, 작업하기가. 여기에서요, 이게 안쪽으로 이걸 뜯어가지고 원래는 이렇게 줄여야 됩니다. 근데 뜯지 않고 그냥 했거든요? 이렇게 해도 됩니다. 이 암호를, 전체적인 암호를 좀 뚫는 거잖아요. 이거 시접도 안쪽으로 말아야 되는데 그냥 반대로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제 밑단을 꺾어야 되겠죠? 밑단을 꺾고 여기를 붙여줘야 되잖아요. 네. 선이면서요 번. 8분의 3만 잡아가지고. 여기로 해서. 그냥 자연스럽게 그만두 자연스럽게. 자연스럽게 나오죠. 그러면은, 이것을. 그냥 일일이 또 손으로 뜨기는 사놨고 어쩔 수 없죠. 요즘 이렇게들 많이 합니다. 기성복들도 이렇게 많이 나오던데요. 주머니는 약간 올려가지고 눌러주고요. 약간만 이렇게 그래서 우라를 이렇게 놓고요. 우라도 다덜 잡았죠? 기장을 잘라주려고 그러 우라 기장을 몸판보다는, 원판보다는한 8분의 5 정도 크면 됩니다. 몸판보다4 8분 정도 되고요. 일단 여기를 정리했으면 여기는 나중에 앞판, 저쪽 앞판하고 같이 할 거예요. 한쪽만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놓고. 앞판 시접을 정리해야 되겠죠. 천널만큼 아까 표시를 했었는데. 우라를 제때 놓고요. 여기 지금 박혀있던 선이잖아요 근데 여기서 지금 쳐내보면 상동을 쳐보면 여기가 곡선이 제대로 안나오잖아요 여기는 치는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쪽에서 줄이는거예요 지금 이쪽을 줄였고요 지금 한 반인치 이 정도는 줄여야 될것 같아요 가면서 그대로 이렇게 뭐만 줄였나요?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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뒷판에서 쳐낼 거예요. 이렇게 했고요. 지 여기도 재단을 해야 되잖아요. 아까 표시해진 쪽이 지금 여기가 지금 한 거의 8분의 7 정도 됩니다. 지금. 그러면은 이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봐야 되니까. 아까 제가 줄인다고 원래 박혀있는 선이 선이에요 이 선인데 제가 줄인다고 표시해놓은 선이 이 선인데 이렇게. 이렇게 줄인다고 이렇게 여기 이 정도 자르는 게 되겠죠? 뒷판을 꺾어야되잖아요 아니죠 잘못된거입니다 이렇게 잘못해서 아 판을 이렇게 쓸거야되는데 센 c m 시접이잖아요. 이렇게. 여기를 왜 이렇게 꺾어야 되는 거는 나중에 보면은 압니다. 이렇게 꺾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거를 꺾어 놓는 이유는 나중에 구매를 니 시장을 용 맞춰서 잘라내야 되겠죠. 시장을 그럼 가려줘야 되는데 이렇게 뒷판을 잡고요. 같이 맞춰서 똑같이 잡습니다. 똑같이 잡아가지고 8분의 5 정도 크게. 이거 잘라보이 그러면 이제 티판은 정리가 다 됐죠? 티판은 그럼 우라는 이제 안 잘랐잖아요. 문판은 잘랐었는데. 우라. 이게 렇 맞춰서 잘렸는데 보니까, 아까, 동금 전에 앞판 그 시접 쳐내듯이 그만큼만 쳐내주면 됩니다. 힙판 쳐냈잖아요, 우리가. 기판 천연 만큼만. 이렇게 쳐내주면 맞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앞판 정리했고요. 앞판 정리는 접어줘야 되겠죠? 사이드. 이건 대충 뻗어도 나중에 뒤판 먼저 할 거니까 뒤판 해가지고 맞춰줍니다 여기서 이제 암홀 재단을 할 건데요. 암홀 재단이 굉장히 이게 중요하거든요. 제가 좀 천천히 설명을 할 테니까 잘 듣고 따라서 해보십시오. 그래서 우라를 안으로 집어넣고요. 집어넣어주고, 양으로 똑같이 맞춰줍니다. 이게 암홀 곡선이 제대로 잘 나온 것 같은데요.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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친다고 이렇게 해놓은거예요 원래 박음선은 여기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안쪽으로 약간 지금 소매 이동선을 재단할 때도 이거 맞춰가야 다서 제가 여기다 맞춰서 재단할거예요 소매 암호를 지금 여기서 이렇게 쭉 올라가면 은 이렇게 올라갔죠? 저기. 이렇게. 그대로 쭉 올라가면 됩니다. 1cm만 놔두고 잘라버릴 겁니다, 여기서. 계단한 곡선이 이렇게 나와야 되잖아요. 이거하고 이렇게 봐야 되겠다. 사람 인체가 그렇게 돼 있어요. 두 장을 한 번에 자를 수는 없으니까. 밀려서한 장씩 이렇게 잘라주까 이게 아무리 재단하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게. 조금 신경 써줘야 되고 조금 신경 쓰게 면 신경을 좀 많이 써야 되겠죠 뒤품이잖아요 지금 이게 뒤품 이풍을 쳐내는 거잖아요 지금 붕. 이렇게 했으면은 이걸 빼내고요 가서 움직이지 말라고 움직이지 말고 찔려놨잖아요 제가 그런 것을 가서 미싱으로 이 개신하고 개신하고 몸판하고 움직이지 말라고 한번 박아줍니다 미싱에서 이렇게 쭉 4분의 1로. 그래고 이렇게 한번 박아왔습니다, 지금. 움직이지 마라고. 이렇게 놓고 한번싹 박아줍니다. 우라는 지금 안 잘라냈잖아요. 그래서 우라도 잘라내야 되니까. 여기 해놓고 우라를 이렇게 해놓고, 우라도 이렇게 떼는 니다 조금 크게. 판을 정리를 해줘야 되겠잖아요. 지금. 근데는 이렇게 보면은 뭔 판이 가지런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좀 따로만 준비해 겠어요 이렇게 가지런하죠. 여기는 이쪽에는 이쪽에다좀 발라져가지고 게좀 좋습니다 아무리 데 치기 전에 손에다 닿으면 좋아요 아무래도 테이프를 이게 지금 아무 테이프거든요 이게 아무 테이프는 이쪽은 안 늘어나고 이쪽은 이정바에서 늘어나요 안 늘어나는 쪽이 밖으로 나가게 소매을 닿으면 뭐 밖이 안 늘어나잖아요 그리고 아무 테이프를 붙이지 않으면은 나는에 소매 닿때우 울쭉을 해가지고, 여기 웃시래요 일하기도 살았고, 항상 딱 붙여주면 좋습니다. 반대편. 순서대로 딱 하면 이게 맞아 떨어지게 돼있습니다 순서대로. 시에서 생과를 박을 건데요 박을 때는 이렇게 지금 이쪽부터 박아야 되겠죠 이렇게 이렇게 박을 때는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서 뒤판이 약간 탈분1 정도 크게 박차보면 맞죠 재단한 대로 그대로 여기서 지금 이게 지금 바이러스가늘어그을 겁니다 이건 뒤바이러스 땡겨가지고 딱 이렇게 마춘거죠 이렇게 해서 여기서 이렇게 박아갖고 와가지고 여기까지 내려와서 여기서 이렇게 박습니다 이걸 라운드로 더 돌려주면 좋습니다 직각으로 박으면 잘못 걸리면 찢어지거든요 박을때는 라운드로 박으면 훨씬 좋습니다 자 박을게요 지금 사이드를 박을 건데요 이렇게 아까 접었었잖아요 이렇게.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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맞네요, 지금. 이거 보니까. 마춰서 박아도, 조금 올려줘야 되네요. 안 됐네요. 그대로 반드시 놓고, 반드시 놓고, 그대로 올라가면 올라가면서 곡선만 잡아줘야 올라가이렇 해야 되겠죠 이렇게. 근데 이렇게 지금 안 맞잖아요. 이건 전 바이스로 잘린 거고 지금 비 바이스로 잘린 거예요. 그럼 자연스럽게 놓고 넣어주면 됩니다. 이렇게. 그대로 자연스럽게 되거든요. 이렇게 하면, 여기를 박으면 딱막았잖아요 그럼 여기 박았으면, 뒤판은 먼저 이렇게 박아줍니다. 이렇게 잡고, 먼저 끊어놨잖아요, 지금. 너무 잡고, 여기서. 여기 먼저 박아줍니다. 그래야 나중에, 일하기 좋아요. 우를확보할 때, 이렇게 보시면 알거든요. 왜 거기랑 먼저 박아야되나 여기도 먼저 맞춰야 되겠죠 이래 그래 거기 맞아요 그럼 똑같이 재단해서 그냥 박겠죠 그러면 그대로 땡기면서 자연이렇게 늘어진 놈이 그대로 들어가는 겁니다. 맞춰서. 이쪽에 박을 때잘못박은것 같은데 잘 박았을까요? 많이 잘 박았네요. 이렇게, 이렇게 박았잖아요. 지금 이렇게 보면 은 이렇게 되는 겁니다. 시접을 가려면 그래서 여기에 각이 지면 은탁을리면 뜯어지는데 이렇게 하면 안 뜯어지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방는 돌려서. 그까 이제 박았으면은, 밑단을 또 박아줘야 되겠죠. 저는. 여기를. 쉽게 하한방법이 이게. 어렵게 하면 박아가지고 삼각으로 해서 해야 되는데, 이게 제일 쉬운 방법입니다. 그러면 이제 뭐사이도 맞았으니까, 일단 가서, 뒤집어서 뭐할거 없는 것 같습니다. 이제 뒤판을 박았으니까요. 이거 시접 잘라내고 잘라내고 바짝 잘라보면 미어져요. 잘못하면 그래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좀. 가위로 이렇게 빼면 돼. 송곳이는 푹빠진거거되면요 그럴 때는 가위로. 는지 일단 여기를 리할요 네, 일단 다려주겠습니다. 그러 시접을 갈라야 되겠잖아요. 갈리기 전에, 왠지 한번 이렇게 눌러주고. 칼이 들어간 자리가 있기 때문에, 쭉 눌러주면 안에서 안 땡기고. 안 그러면 시접이 안에서 땡기는 수가 있거든요. 땡기지 마라고 그러니까요. 이렇게 될 거잖아요, 지금. 여기서 심접을 안쪽으로 몰아줍니다. 쪽 한쪽으로 가지 말고. 이렇를 어. 복선을 그딱 내주고. 복선 내주고, 지금 보면은, 너어 들어갔잖아요, 지금 여기가 이렇게 살짝은 해가지고 빼주면 됩니다, 약간 뒷판은 고정이 돼 있고 앞판은 고정이 안돼 있잖아요 그러면 딱 뒤집었을 때뒷판이딱 덮으니까 이거 약간 적어야 되겠죠, 그거일다음에주세요 이거 알보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게 여기도 약간 빼주고 딱 눌러줘요 사람들이, 그, 이 리폼 하시는 분들은 이걸 어렵게 생각하거든요. 양복을. 근데 이게 알고 보면 굉장히 쉽습니다. 다른 것들 보다. 처음에 좀 알기가 그렇지, 알고 나면은 굉장히 이게, 그가 같이 가 높은 법이 되고요. 하루 종일 수술해보면 뭐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런데 이 양복 같은 것은 한 벌만 딱 하면은 잘 도움이 되잖아요. 그래다 끝난 겁니다. 속면만 달면 끝이. 에요 암홀이 얼마나 남아나 볼까요? 남자 것은 보통 10인치 안에서 11인치, 한 12인치. 큰 사람이 1 2인치그래요 11인치죠. 지금 11인치. 어쨌지 모르니까 또 헷갈릴 수도 있으니까 이건 적어 놓습니다. 암홀 11인치. 얼마다다 다르니까요. 나머지 12인치. 맞습니다, 12인치. 그러면 소매를 해야 되겠죠, 예. 네. 소매를 할 때는 항상 패드를 먼저. 이건 뭐 패드라고 할 수도 없고. 반인치잖아요. 반인치. 반인치 정 줄일 거네요. 이걸 먼저 싹 가려줘야 되겠죠. 저희 앞판은, 지금 이게 5인치 4분상이었으니까안 잘랐다시피 하고, 밑에만 잘라주면 돼. 밑에 부분만. 지금 됐잖아요? 그러면 이제, 몸판 아무리 줄어들었으니까, 여러 번 줄어들었나요? 1인치, 한 2인치, 3인치 같이 줄어든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이제, 그에 맞춰서 이걸좀 잘라내야 되겠죠? 이 그림을 보면 굉장히 소매가 큽니다. 진동이 체에 가지보라는거 여기가 지금 많아서. 이런 게약이 생긴 겁니다. 그럼 여기를 이제 파줘야 되는데 둥글게파줘는데안 파졌잖아요. 거의 사선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게약이 생기는 겁니다. 이 집만 잘라야 되는데, 보면은, 제가, 저는 이걸 이렇게 내려갖고 자르면 됩니다, 이렇게. 이렇게 내려갖고 잘르면 되는데, 잘라갖고 자를까요? 이렇게? 아니지 그냥 한 번에 잘라도 되는데, 이렇게 자르겠습니다. 일단 여기 같이 하고요. 이 놓고 정리랑그 게, 아까 겨드랑이트가 왜 채야 는지 이게 맞는 것 같은데. 정산이요. 그럼 이제 뒤집어서 같이 놓으면 되겠죠. 잘린 만큼, 여기서. 여기 정리되어 있으니까. 잘라냈는데, 차이가 안 나죠. 짝짝이었다는 음. 거 있잖아요, 지금. 맞췄을 때, 정상적으로 어떻게 맞춰야 맞춤도 이런데, 기성복은 어떻게 써요? 안 맞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이 부분이, 아파이 제일 돌아가는 부분이 제일 중요한 부분니다 제가 왜 그런지 그 설명을. 옷을 보면 왜 그런가, 왜 우는가, 자리가 안 잡히는가, 그런 것을 알아야 되거든요. 에는 표시해주고요. 지금 암리자를 보면은, 앞판, 아까 앞판이 있었잖아요. 이게 이곡성이 똑같이 떨어져는앞고 이게 있잖아요 지금 여기서 보면 은 이렇게 박히면 박힐 거잖아요 그럼 소매 이동선하고 소매 앞에 이동선하고 이렇게 맞춰서 똑같이 돌아갑니다 가는 이렇게 돌아가야 돼요 그래서 소매가 잘달려는요이 곡선하고 이 곡선하고 맞아야 돼요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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기 때문에 그렇게 오거예요이법선때문에이 정도면 괜찮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라를 정리를 해야 되겠죠? 이렇게 잡고 여기는 지금 적, 적잖아요 이렇게 이쪽에서 살려줘야 되겠죠 여기는 똑같이 잘라보면 저쪽이 적잖아요 그래서 이쪽은 놔두고 놔두고 약간만 솜에 파하링을 잡을때는요. 이게 마크라지 잖아요. 그리고 뭐 넓은 쪽 있고 좁은 쪽 있죠. 넓은 쪽이 앞쪽입니다. 넓은 쪽이. 이제 여기서 시작하는거예요 요로 하나로. 뭐 여기까지는 그대로 갑니다. 그대로 간 다음에 여기에서 집어넣으면 됩니다. 손으로 해서 하려면 느리잖아요.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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의 맞을 겁니다. 이거 박으면서 찍히면 안 되니까 그걸 조심해서 해야 됩니다. 최대한 땡기면서 넣어주는 거예요. 이건 한두 번 해가지고는 좀 힘들고요. 이게 계속 해보면 반복 연습을 하면 됩니다. 약간만. 여기도 약간만. 그대로 쭉 박으면, 그래서 여기서 띵만큼어디만큼 뛰는 걸 봐야지. 여기서 이렇게 봐서 이렇게 이렇게 해가고 이렇게 해서 놓고, 여기까 빗미싱으로 박아니다 했을 때 여기가 찝히면 이렇게 안 되겠죠. 엄마 오건이 잘 됐습니다. 바가지처럼 이렇게 딱 됐죠. 여기서 보면 이제 한카레 잡아왔잖아요. 한번 싹 가려주면 좋습니다. 그냥, 안 다리고 해도 돼요. 초보자들은 이렇게 다 박아보면 서습니다그리고 이게 지금 11인치가 나와야 되거든요. 이렇게 했을 때. 제가 제일 눈찜작으로 했는데, 1 2인치가 나올 날은 모르겠습니다 이게 봤다발이 너무 파카레가 많이 들어갔잖아요 여기는. 그냥 짱 늘려줘야 됩니다 파카레가 너무 많이 들어갔어요 이게 11인치가 나와야 돼요 아까 아무리 11인치였잖아요 11인치가 나와야 손에 달려 좋잖아요 11인치 잡았을 때 11인치 약간이 큰데 이정도는 박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일하기가 좋습니다 여기서 한번 가려주고요 아, 이렇게 쭉 당겨주면 됩니다. 여기가 뺏 때도 이렇게 들어가면 안 됩니다. 이 규칙성은 나와 물안을 박아왔거든요. 이렇게 박아왔으면은 소매를 달기 전에 여기 정리를 싸게 해줍니다. 몸판에다가 핀으로 몸판에다가 먼저 핀으로 한번 해봐야 돼요. 이렇게 가상적으로 한번 맞춰보는 겁니다. 이렇게 한번 맞춰봐야죠. 섬에가 맞나 안 맞나요? 앞판에 가서 섬에 이동산이 있었잖아요. 여기 이동산 여기다가 섬의 재봉산을 맞추는 거예요. 제가 재단할 때 그렇게 했으니까요. 여기서 여기다가 핀으로 한번 이렇게 재봉 놓고요. 이쪽에 이 약간 옮겨야 될것 같은데 섬에 이동산을 앞쪽으로 줘갖고 그 이동산을 옮겼습니다.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이 곡선이, 몸판 곡선하고, 소매 암호 곡선하고 똑같이 나와야 돼요. 이제 나머지는 이렇게 해서, 하카링을 나눠서 좀 줘야 되겠죠. 이쪽은 쳐볼게소이 하카링이 좀 많은데요. 이 정도면 집어넣을 수 있습니다. 있을까요? 앞은 많이 남고 뒤쪽 면지안 맞습니다 한번 들어볼게요 선을 봤을 때 여기 일직선으로 떨어져야 니다 이렇게 그리고 여기가 곡선이 안 맞으면 은 여기가 오래요 누굴지 않잖아요 파카로 집어넣어 주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렇게 달리면 소매가 잘달리는 겁니다 달기만 하면 됩니다 지금 부터수 이렇게 할 건데요. 지금 여기잖아요. 여기 일단 바늘을고아놨고요 피파는 여유이 없어요. 지금 보니까 대충 달아야 는데 지금 박은선 있잖아요. 박은선이 노르발 끝으로 타고 갑니다. 사장님고얘기잖아요 지금 그 자연스럽게 조금 틀어져도 뒤로 가도 그대로 자연스럽게 땡기면서 가면 안 됩니다 자연스럽게 그대로 넘어가면 돼요. 데 여기는 좀 파카닉이 좀 많거든요 이렇게 많은데 너무 많은 것 같은데요 많아도 어느 정도 한계가 있어야 되는데 파카닉이 많은데요 한번 이어보겠습니다, 겹치면 안 되거든요, 여기가. 절대 겹치면 안 되니까. 지 넣더라도, 이가 올면 안 되죠. 여기 예. 예, 곡선이 딱 나와야 됩니다. 그럼 이제 벽기감 잡았으니까 반대편은 바로 핀발이 안 하고 바로 나아가 됐습니다. 한쪽 달아 봤으니까 감을 알 수가 있잖아요. 저쪽 해본 감으로 그대로 하면 됩니다. 똑같이. 여기는 앞판이니까, 돌아가는 곡선이 자연스럽게, 많아도 안 되고, 적어도 안 되고, 일부러 그대로 들어오면 돼. 절대 땡기거나 그러면 안 돼. 많이 들어가거나. 아까 표시해둔 쪽이 있었잖아요. 바판바고 앞판, 하고 이렇게. 여기는 맞춰서 하고 있는데. 여기까지. 위에서는 안 맞을 수도 있습니다. 위에서는 딱 같이 안 맞을 수도 있어요. 여기 크잖아요, 지금. 여 비... 다이어스가 늘어나서 그런데. 쭉 당겨서 박다가 여기. 여기서 크면은, 여기서 한번 접어줘도 됩니다. 여기서 이렇게 접어가지고, 이렇게 나옵 됩니다. 대로될수 있으면 빼지 않고 올려놓겠습니다. 이런 경우 여기가 접어서 넣어시 됩니다. 일단은 처리해야 되겠죠. 제가 시다 보면서 이쪽을 가이집에 스테이지 나가진들가싹 뜯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인데요. 그러니까 돌아가는 선을 제대로 받기 위해서. 한번 볼까요 이렇게 잡고 그대로 곡선을 잘 돌려줘야 됩니다. 조금만 곡선이 안맞아도 나중에 다림질 할때에 곡선이 안돌아갑니다. 라운드가 여기 왔죠? 여기? 여기 왔을때는 이것을 땡겨주고요땡겨주고 이것을 이렇게 해서 이어주는 거예요. 밑으로 가면서 집어넣어 주는 거예요. 초보자들은 좀 하기 힘들 거예요, 처음에는. 뭐한 반복을 많이 해야 되겠죠? 같이 이렇게. 오, 좀 크네요. 반대편. 반대편은 또 반대로 해야 되겠죠. 아까 허드시 밑단을 허드시 반대 방향으로. 이 라운드를 천천히 돌려줘야 돼요. 이 라운드를 천천히 돌려야지 조금만 세게 박아서 틀어놓으면 나중에 다림질할 때 엄청 고생합니다. 이것은 밀어넣어 주고요. 밑에 쯤당겨 주고 이렇게. 이제 뒷판을 해야 되겠죠. 이판할 때는 여기서 이 산하고 이 산하고 맞춰야 되겠죠. 아까 접어 놓은 이유가 그래서 접어 놓은 거예요, 여기를. 그 이유가 있었어요. 그 이유가 여기 때문입니다. 오라를 박을 때에여기서오라를 접어줘요, 이렇게. 약간 접어준 상태에서 그대로 갑니다. 똑같이. 똑같이 가다가 표시해지는 데 있죠. 표시해진 데에서 그냥 오라만 박는 거예 이렇게. 이쪽도 마찬가지죠? 여기서 잡을 때, 이렇게 잡아야 겠죠 박음선하고 박음선하고 이렇게. 이런 상태에서, 이렇게 잡고, 여기서 잡고, 우란을 접어주고 여기까지입니다. 표시해줬잖아요 여기. 가지, 나가서 그 다음에는 이제 뒤집어가지고 여기에 맞춰서 저 표시해놨잖아요, 아까 표시해되대요 귀를 표시했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해서. 밑에다 넣고 이런 반대로 밑에 이제 크니까 그러니까다가 이렇게 잡아가지고 이렇게 넣고 쭉 땐데 작업합니다. 원리는 여기야 단 가지야 되는 거죠 여기가 그다음에 이제 소매만 달면 되겠죠 소매를 할 때는 항상 이렇게 가지고 이렇게 뺐잖아요? 그러면 소매가 지금 이쪽이 앞판이에요, 이쪽이. 그 앞판 길을 이렇게 놓습니다, 이렇게. 놓으면은, 이렇게 잡아서, 겨드랑이 밑으로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겨드랑이 길을 맞는 거죠아요 이렇게 놓고, 그러면은, 아까 이동선이, 3매 이동선이 사물의 삼정도 됐잖아요? 그대로 같이 이동선. 그서 고로시 해가지고 와서 여기만 박아주면 돼. 사이드, 앞판. 아, 이제 다 박아왔으니까 고로시 하겠습니다. 사이드로 빼면 되겠죠. 이쪽 사이드로 해서 맨먼 쪽, 제일 먼 쪽부터 잡고 이렇게 그 빼면 빠집니다. 쪽 빠지잖아요. 어머니가 안에서 덥지면 안 되니까 그냥 놓고 이제 고르시 하겠습니다. 이렇게 손으로 만져줘야 됩니다. 만져주면 돌아가는 데가 제대로 돌아갑니다. 여기만 바꾸면 되겠죠. 사이드만이. 제 옷이 완성이 돼서 이제 한번 다리에만 주면 됩니다. 싹 완성했습니다. 다릴 때는 소매부터 이렇게. 이렇게 하는데 우라가 꼬이면 안 되잖아요. 겹치면 안 되니까 우라를싹 떼줘서 이렇게. 딱하게 빼준 상태에서 이쪽 밖에다가 걸쳐가지고 기타 밖에다가 걸쳐서 고 아예 자리를 잡아주고 여기가 눌리면 안되겠죠 Hier. 다 완성이 됐습니다. 소매자, 어깨, 소매자, 품, 상동, 털기 기장, 전체적으로 다 죽였잖아요, 지금. 근데 도잘 떨어졌습니다. 아까 소매가 잘못 달려가지고, 제가 소매산을 한 8분의 3 정도 뒤로 올렸어요. 뒤로 돌렸어요. 그러니까 제대로 떨어졌어요. 사이드도 거의 잘다리습니다그가서 울만 되죠, 거 이런 거 다리졌습니다. 선배어느 정도 수면증에서 이 정도 얼마 맞춤 보다라고더잘을 잔다고 죠 괜찮습니다. 지이 영상은 아주 제가 자세하게 올렸기 때문에 일하신 분들이 보시면 많이 도움이 될 거예요. 그러나, 기술자분들은 혹시 가실 필요도 없고요. 이제 이 일을 배우신 분들, 조금 기능이 부족하신 분들, A급이 안 되신 분들은, 이걸 제 영상을 보면은 도움이 많이 되실 겁니다. 많이는 도움이 되시면은, 구독, 좋아요 꼭 하나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에 또샵 다른 영상이 있으면은, 색다르게 옷을 만든다든가 고친다든가 이런 일이 있으면 또 영상을 만들어서 올리겠습니다.